유난히 추웠던 2020년이 지나고,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. 어느덧 20살이 된 저도 이번 봄을 맞아 새로운 싱글, 봄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12월 흰눈이 내려와에 이어 제주소년 선배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곡인데요. 이번 곡에는 따스한 봄을 담아봤습니다.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꽃과 함께 있는 날이라면 좋겠지만,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 노래를 통해 추위를 잘 견뎌낸 여러분들께 제가 곁에 있는 꽃이 될수 있기를 바랄게요. 항상 사랑합니다.